중기 뭐뭐월 결제하는 거 월드컵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네, 상수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 첫 IT 리뷰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은요. 바로 헤드폰 되겠습니다. 헤드폰 중에서도 소니 1000X 마크4 그리고 마크5까지 준비해왔습니다뭐 사실 뭐 보스나 제나이저까지 같이 막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되겠지만 준비하기에는 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크4, 마크5 네, 소니 제품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에어팟 맥스를 한번 보여드렸던 었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가격대가 71만 9천원 네, 굉장히 고가였는데 이 친구 굉장히 쌉니다 예. 마크4 45만 9천원 마크5 네, 47만 9천원 예. 아직까지도 사실 이 프리미엄 헤드폰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30만원 이상의 무선 헤드폰의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89%나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약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요즘에는 그 패션 아이템으로도 또 많이 착용을 하고 특히나 이 겨울철에는 귀마개 대신에 또 쓰는 거예요. 마크 5는 이렇게 예쁜 파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크 4 요거를 열면은 요 안에 요게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기존에 이 소니 1000X 마크 1부터 마크 4까지는 헤드폰의 디자인들이 좀 비슷합니다. 뭐 크기가 점점 뭐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 조금 더 세련되진 느낌이 있다면 마크 5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네,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4에 비해서 5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있죠. 4는 이렇게 열었을 때 공간 활용들을 더 최대한 했습니다. 이렇게 접어놨어요. 네, 마크 5는 고의 접지도 않고 그냥 펼쳐서 수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5는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는 저 파우치가 꼭좀 필요한 느낌이고 이 마크4는 아까처럼 케이스에 넣기도 접혀서 오히려 이제 가방 안에 그냥 넣기에는 조금 더 공간 차지는 좀덜 하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내부 구성품은 일단은 5 이렇게 보시면 USB 케이블, 헤드폰 케이블 두개 들었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네, USB 케이블, 헤드폰 케이블이 들었는데 하나 더 들었습니다. 플러그 어댑터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비행기 탈때 네, 쓰시라고. 근데 뭐 자기들도 해봤더니 크게 유용함이 없었나 봐요. 네, 5부터는 뺐습니다. 그래도 마크4 때까지는 이 지금 색깔이랑 헤드폰 그 케이블 을 색상 맞췄거든요. 마크5부터는 그냥 무조건 까만색. 네, 그래서 케이스는 이렇게 둘다뭐 나름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저희는 지금 실버 색상을 두개 가져왔어요. 아니 소니에서는 실버래요. 나는 누가 봐도 베이지나 약간 그레이 뭐 이런 거 섞은 것 같은데 실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마크4는 네, 색상을 블랙, 실버, 화이트 세 가지로 내줬고요. 마크5는 실버 앤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마크5부터는 그런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이어 패드도 뭐 비건 레더 소재로 쓰기도 하고, 이것도 친환경 이제 재생 플라스틱을 뭐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재 자체에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만졌을 때큰 차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제 하나 하나 예.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셨을 때는 오, 큰 차이 없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 어떤 게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 요거는 이게 납작한 형태고 요게 약간 둥근 형태인데요 요게 지금 기존에 소니 뭐 헤드폰이든 어떤 헤드폰이든 대부분 클립 관절로 이렇게 금속 메탈 재질로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방식으로 사실 이거는 착용을 했을 때 세밀하게 조절 가능하지만 또 고정은 조금 덜될수 있다는 단점은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조금 세밀함은 떨어지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고정이 된다는 라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요 이캡 쪽은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헤드폰 느낌에서 네, 조금은 심플해진 느낌이 있고요 마크4부터 한번 착용을 해 볼게요 어 그래요? 근데 이거 잘안 들려요. 이거 노이즈 캔슬링 아직 안한 거잖아요. 캡 안으로 귀가 속 들어가면서 자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크5 한번 켜 볼게요. 괜찮은데? 오꽤 좋은데요? 그리고 뭔가 착용감이 또 확실히 이게 예전 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 몰라 새 거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격 차이가 2만 원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만약에 음악적으로 막 그런 사운드가 차이가 많이 없으면 저는 오히려 네, 4를 갈것 같아요. 이 마이크 자체도 지금 ANC 마이크가 얘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8개로 늘어져 있습니다. 통화용 마이크는 오히려 5개에서 4개로 한개 줄었습니다. 하지만 뭐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통화 품질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배터리는 이제 그냥 일반으로 사용했을 때는 두개다 30시간으로 똑같은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는 요 친구는 38시간, 요 친구는 두시간 들은 40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블루투스는 이제 5.0에서 5, 5 1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요거는 네, 뭐큰 차이가 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음질의 차이는 또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연결은 여기 아래쪽에 지금 커스텀이라는 버튼과 함께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요 마크4는 전원 버튼 이렇게 길게 2초 눌러주시고 연결됐을 때 네, 7초 꾹 눌러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와, 갑자기 공간 안으로 들어온 느낌, 그 노이즈 캔슬링 그거 알죠? 나 오랜만에 느껴보네. 아, 이거 좋네요. 뉴진스의 오마이갓 oh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할 때 음악이 멈추고 노, 이제 말을 안 하면 노래가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픽 투 챗이라는 기능인데 요거는뭐 마크4나 마크5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이제 끌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사운드 가서 이 스픽 투 챗을 끄면 돼요. 이렇게 네, 꺼지면 이제 내가 막 어떤 말을 하든 지금 음악이 그냥 나오네. 사랑해 뉴질스 지금 이게 노이즈 캔슬링 굉장히 많이 돼 있나봐요. 혹시 말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하는 거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예 안 들려. 그때 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눌러주면 그 노이즈 캔슬링이 꺼지고 다시 내가 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열면 아예 주변 소음이 완전 차단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물론 들어가서 조작하셔도 되지만 헤드폰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을 때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페이스 플레이트로 다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번 터치하면 노래가 꺼지고요 두번 터치하면 네, 노래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재생 이렇게 하면 다시 뒤에 거. 보시면 은 지금 주변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운드 조절도 되고 어플로 들어갔을 때더 시각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운드 지금 20으로 최대한 켜놓으면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들리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세요가 들립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으로 꺼버리면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 노래만 들리고요. 아 근데 지금 되게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좋네요 또. 노이즈 캔슬링은 얘는 완전 100% 차단되는 것 같은데? 아예 안 들려요. 요거 이제 전원 버튼 옆에 n c 와 AMB라고 써있네요. 요거는 아까 커스텀이라고 써있는데 뭐 이런 글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착용감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오마이갓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운드라고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 목소리 들리고요. 어 들립니다. 요거로도또 20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아예 걸어버리면 말씀해주세요. 더 크게! 아예 안 들려요. 아예 주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차단이 완벽하게 됩니다. 아 뭔가 되게 그 음악 그냥 우리가 주변 사운드로 많이 듣거나 그냥 에어팟으로 그냥 듣는 거나 이런 부분들 보다 훨씬 더 음악을 더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 나도 약간 하나 정도 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챌린지 안 하지만 뉴진스 하이포이 또 들어야지. 가자! 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h o <할콤> 섹시 왜 이렇게 잘 o 는거 know. 이 h i 이 is how to be Jade. We 4, 와마크 5. 가 노캔이 잘 되는지 네 한번 시험삼아 또 간단한 게임을 준비 해봤습니다 h 다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고너고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이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에너 너, <웃음> 참... 어? 아. 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청소기 정통으로 성동일 no. 아예 안 들려 진짜 아예 안 들린다 <목소리> 송중기 네? 뭐송종 조주 키 조주 키 그래 일곱 글자 일곱 살 어, 일곱 글자 일곱 살 그렇지 <웃음> 월 결제하는 거 월드컵. 디즈니 플러스 왓챠 간자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넷플릭스 잼민이 밤을 이 밤이리스 명절 버터 버섯 버섯 버터 송이 버섯 떡국 청주 청주 누리핸들 이상훈 <웃음> 소개팅 안돼나 결혼했어 네트!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박 팀장님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소니 1000X 마크 4와 마크 5 한번 여러분께 보여 드려 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막귀는 크게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음질 차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지만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이 될 만큼 목캔 기능이 있다라는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재밌는 핸드폰인것 같습니다. 아,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생생한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누가 높은 소리를 내었는가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